찬이 얘기 못해, 응, 음, 찬이 얘기 못해 <웃음> 여름의 상징, 여름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커다란,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나 통통통 수박 아채입니다 <웃음> 김리 문장 okay. what, are the in the city? Okay. what are the tour attractions in the city? Yeah, yes, yes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, 아파, 아파. What are the tour attractions in the city? Yes, yes 아니야 아니야 아, 아 What are the... the oh, what yes. are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 city? What are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 city? 아, <놀람> oh, yes 김, 맞아? Oh, 김 e 이문 e 김희? 김희, 김희, 김희 나에게 문장을 give, 줘 give, give. 좋아 아, 연습했네 어. 먹을 가 제일 예쁘데 냠얌 어. 누구보다 제일 아, 귀여워. 아잉. 야. 고동 고동한 내뱃 살. 흠. 이제부터 니가야. 제목 꽃. N E W. 꽃을 보니 내맘속에 꽃이 피네. 아. 꽃 같은 멜로디들이 아구마구 떠올라. 블룸 블룸 파. 너와 꽃이 피어나 물들어 봐 내게로 와 블룸블룸 파내 맘속을 찬란히 비추어 봐비으어와솔직해 어, <웃음> 근데 난 이렇게 말해도 내 있어 갈피를 못 잡겠어 아니, 아니 맞네, 나... 야 아니 이거 또... 아니, 형. 형. 일단 형이 심히 해봐 어... 아니, 아니 마지막 결론 생각해봐요 나 어, 어, 너무 무서워 형이니! <웃음> 아니야 이기했어나 <예수, 웃음> 생각해 너... 난... 난 아는 것 같아? 모르겠어. 아, 일단, 앉앉아 앉아야. 이거 하좋 아, 좋아. 아, 좋아. 오, 야. 텐, 텐, 텐, 어하지 손놀림 날렵한 손놀림과 제가 금방 쉽게 사라지는 오 오케이 e 이 o v i e I look at the movie. I look at the m o v i 왜요? <use> 너무 작았죠? 다시 게 가까이 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제일 무서워요 갈게요 <Energy> <glasses> 솔직하게요? 그럼 너무 딥해질 것 같은데 엄청 예민해요 다 표현할 수 없고 그걸 다 표현하면 여기 못 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 아, <웃음> 아니, 그래도 준비를 하셨네. 어디서? 살았어요? <웃음> 어디서? 어디 어디서? 어디어디 어디서? 어디어요 어디서? 어디서? 어 어디서? 어디 어디서? 어디서? 어디서? 어서 어디서? 어디서? 어디서? 이디서 어디서? 어디하어서 어디서? 어디서? 어어서 너무 귀엽죠? 발바닥? 발바닥도 예쁘게 생겼어 우리 이제 들어가고 싶어 오. <웃음> 오. 아무것도 없어! 아무것도 없어! 아무것도 없어! 무섭다 뭔가. 근데 나쁘지 않아. 나는 아, 많이 하겠습니다. 어, 많이 했네. 어 이거 아닌데 진짜. 로드 킹덤 피디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전또 제가 그렇게 나온지 몰랐는데 또 좋은 이미지를 엔딩에 써주셔서 로드 킹덤 피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<�annon 싶은> 이야건 <Ottawa> 이제 이건 초코 난 화나고 슈비뉴네 <몬> <stripped 몬> 음 <Reagan> 요즘 어떠세요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서 데일 것 같아요 앗아 뜨거 <몬> 끝초 스고이, 데스 뉴, 아, 뉴 스고이. 세이코, 뉴 세이코. One, two, t h r 기분이 너무나 조그만.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? 최찬이 귀여워 너도 알고 있지? 응. 아니요 그런 데가 없었어요 제가 보고 해야 되는.. 이팅 <웃음> 턱은 <턱을> 까가워요 선우야 <웃음> 음? 졸린거 같아 오랜만에 칭찬해준다 사람으로 살더라고 <웃음> <웃음> 오지게 지리게 해줄니까야 지금 <목소리> 너 뭐야? 아! 뭐야, 아! 뭐야? 아, 열받아 아, 뭐야? 너무 재워요! 망해. 어? 배달의 민쪽을 무사시하니까? 맘마 주세요. 아니 일단 선우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선우 어디 갔어? 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김선우가 많은 거야? 근데 얘가 무슨 김선우? 어? 어? 그렇네. 눈도 크고 원래 선우 여기 이렇게 블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? 어? 오, 약간 김선우 싱크 있어. 가을. <목소리> 아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I'm the stiller. Yeah. 아! 뭐야! 코에서 지금 뭐가 나.. 너 많이 사랑해서 그래 사희야! 너잘 되겠다! 이 형은 사가는거예이형 언제? 이게 <웃음> 야, 야, 언제? 야, <웃음> 야, 야, 너 메인 메뉴밖에 안나오잖아요 이런 반찬이 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야너다동상인데 아! 네가 얼마나 운 눈치 보고 다니아그 뭐지? <웃음> 저도 미역다 소리만 했 어? 귀돌이 선 오늘 생일이잖아요 미리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이 떡을 먹고 싶어요 하이 떡을 먹고 싶어요 훅, 훅.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어떠세요의 새로운 코너 쿠킹보이즈의 첫 번째 셰프 뉴입니다 작가님들 맞으셨네요똥떼 <웃음> <웃음> 치킨 두통이좀 있을 수 있다는데, 두통좀 있나요? 아, 머리 완전 깨끗해요. <웃음> 아유, 왜 그래? 왜닌래자 그래? 왜그 아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중국에서 주는 송편인데 너무 맛있네요. 아, 이게 아 어디게? 여기요. 아니에요. 이게 저고 이게 이게 꼬치예요. 네, 뇌뇌 아니에요. 꽃이고, 이게 꼬치 고 아, 이게 뭐냐? 그러니까 제가 뉴라니까 이건 꼬치예요, 아 여러분. 꼬치. 아 이게 눈줄 알았죠? 네. <웃음> 네. 자, <웃음> 안녕. 어떻게 하고 싶어? 어떻게 하고 싶어? <웃음> 뭐 어떻게 하고 싶어? 여기 올라가고? 니혼노 도비 보이사시부리데스 私は歌が大好きなですさん、うサ해草の花飾りをつけてカメラにアピール 아 음악? 어떤 음악 들어요? 어떤. 저 같은 경우에는 장르... 딱봉 <웃음> <웃음> 물복 복숭아는 맛있지요 딱딱한 복숭아는 김선우한테 맛있지. 주고요 물론안 복숭아는 육가 먹지요 딱봉 물복 복숭아는 맛있지요 딱봉은 김선우한테 주지요 물복은 육가 먹었지요 뉴형 <웃음> 생일 축하해! 최찬이 생일 축하해. 요. 최찬이 형 생일 축하해. 요. 아 빨리. 아 그만해. <웃음>